친구에게서도니 어제는 내가 위로해 주었던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오늘도 궁금 메시지를 주는 건 바로 나. 하. 자 이제 모르고 지난 지난 날들을 기억하려 해 모두가 부르르 궁금 메시지를 주러 와 수업 시간 공부 안. 시간 수학집을 홍보하지 마. 현준이 형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끝. 셨습니다 <목소리도>